안녕하세요 유리한 남자 김신정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몬테크리스토라는 샌드위치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빵은 겉에 갈색 테두리만 제거해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안에 들어갈 소스는 마요네즈하고 그 다음에 머스타드 머스타드하고 마요네즈는 동량으로 해가지고 둘이잘 섞어주세요 일단 밑에 바닥면에 아까 만든 소스를 고루고루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잘펴 발라주셨으면 이제 슬라이스 햄 그거를 한장 올려주세요 한장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햄을 좋아하니까 두장 올리겠습니다 두장 올린 다음에 원래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치즈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피자치즈를 무릎 펴주고,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위에 1층하고 똑같이 한쪽 면만 소스를 바른 빵을 올렸어요. 네, 이제 맨육 칸에는 딸기잼을 잘 펴서 발라주세요. 딸기잼을 한쪽만 발랐으면 이렇게 맨 위에 이제 덮어주세요 위에 무거운 접시같은걸로 오븐에서 10분정도 눌러주세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요 네 이제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오 빵이 눌렸어요 이렇게 눌려야지 있다가 안 흐트러져요 이제 잘 풀어준 계란물에 빵 전체에 계란물을 묻혀주셔야 돼요 약불로 올린 팬에 조심히 넣어주세요 꼭 약불로 해야 돼요 타지 않게 네 이제 뒤집을 거예요 조심조심 조심. 오 오. 이러, 이 정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뒷면을 먼저 익혀주세요 근데 네, 앞뒷면이 어느정도 익었으면 은 이제 세워가지고 꼼마. 잠깐만 잠깐만 이거 수술해야 돼 잠시만요 이거를 근데 네. 됐다, 됐다 됐다 이렇게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앞뒤 옆면을 이제 익힐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옆면을 익혀주세요 완성됐습니다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냄새 진짜 좋아요 치즈가 안에서 막 나와요 뭔가 살기 때문에 달콤한데 머스타드 그것 때문에 약간 톡쏘한 맛. 하여튼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다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색다른 맛이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요리가 있다 이거 신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리들은 댓글로 밑에 아래 신청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